이티즈 애인에게 주면 공감받기 어려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선물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꽃다발입니다. 이티즈는 꽃을 받는 순간 잠깐 예쁘다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관하고 버릴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꽃다발의 가격과 대체품을 한번 스윽 생각해 봅니다 이외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식품들도 이티제가썩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이티제는 집안 인테리어를 최대한 심플하고 담백하게 꾸미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티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신밀도에 따라 구분하면 어떨까요 뉴 e w Dashi c ISTJ 와 u 아 Honin s h i i 1 ISTJ 월드 멤버십에 그 m b e r s h i p A Gaid h a m 둔하